내 이름이 스프리이 워케인 헤드 뭐지? 아선생 아세요 이거 단어? 이건 알겠는데? 어 그러면 객관식이라고 치고 단어를 한번 써주세요 그럼 제가 맞춰볼게요 <웃음> 좋은 생각이다 그 다음에 음... 악세, 오그 다음에 동키그 다음에 멍키? 동키동키는 덩키. 덩키 너무 쓴거 없나? <놀람> 네. 너무 아닌 것 같은데요. 이거 정키는 무각가가 아닌가? 올랜드 다시 지기는 나왔는데. 2번이잖아요. 예. 예. <웃음> 예. <근데 궁금한 웃음> 아니. <뭐였지>? 아니 왜 <웃음> 이게 악세요? 힘세다고 내일 내일 카우라 그랬습니까? 아 근데 캐링 <웃음> 헤비 로즈스 네.